괜히 실패하다니 그 녀석들도 제법이거 이게 무슨 소리지? 누나 납치당한 다른 신녀님들도 구해드리고요 그러니 지금은 잠시 쉬어더라 헬소다 충분히 치료 받았고 싫거 쉬었어. 이제 곧 복구가 끝날 테니 우리도 그만 나가보자. 서두르지 않아도 돼. 저쪽은 no. 더 오래 걸릴 테니까. but my body my body t e l l i n me it. 스카가 다른 신녀님들도 납치해 갔다고 했지. 글로리아와 다크문 태양과 달의 신녀야. 그리고 대지의 신녀인 아르테아도 붙잡혀 있어. 우리가 싸워서 꼭 구해 줄게. 응. 나도 싸울 거야. 그 애들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누구든 난 싸울 수 있어.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도와줘야 해. 어,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